자, 9장 경제인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말 자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수 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여하는 것이 위헌이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헌법 119조 2항에 명시적으로할수 있다고 라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조항이 되게 유명한 경제 민주화 조항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항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라고 맨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그 다음에 120조 보면은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특허라는 게 뭐냐면요 원래는 허용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국가가 특별하게 허락을 해주는다는 개념이거든요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뭐 국토 이용에 대한 계획 같은 거 세우거든요 이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가할수 있다 땅이라든지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위헌이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거듭거듭 강조드리고 있어요 124조에 보면 소비자 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보장할 수 있다? 아닙니다 보장한다입니다 소비자 보호운동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 다음에 국가는 대외 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가 경제 곳곳에 많이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본 조항만으로도 알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있는데요.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진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안된다가 아니라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수 있다? 사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쟁 나거나 이랬을 때군수물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생산시설을 국가가 사용하거나 할수 있거든요. 이런 것에 기반한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장, 10장은 헌법 개정에 대한 조항입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헌법 개정을 발의했던 거예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한 당시의 대통령에 대한 효력이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발의했던 개헌안에는 대통령을 중임을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그 내용을 발의한 문재인 대통령님한테이 중임을 할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야당은 아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개헌하려는 거다 이런 말들을 하고 다녔어요. 헌법을 아 읽어봤거나 헌법을 알면서도 거짓말한 거죠. 130조 보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결은 제재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안이 공고되면 60일 이내에 의결 하여야 하며 헌법에 할수 있다가 아니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국민도 헌법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원포인트 개헌안을 최근에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조항에 따라서 즉 130조에 따라서 국회는 의결하여야 돼요. 그 당시 어, 국회의장이었던 문희상 의장이 이 개헌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해요. 그러면 이 헌법에 따른 거예요 안 따른 거예요? 불참했던 의원들은 네. 사실상 안 따른 거죠 계속 반대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시 반복되면 안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헌법 다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헌법 조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헌법 조문이라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헌법 조문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헌법조문 읽으실 때도 이렇게 책을 사서 읽으시면 더잘 읽으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